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단한 명만 준다고 했잖아. 근데 어째서 너 배신한 거야? 너희는 그렇게 단 면년다고 매일 번 배신한 짓안 먹었지? 오, 문제라고. 오, 오. 오늘은 집에가서 여우한테 어떤 걸 해달라고 하지? 음? 아 뭐야? 리아야! 어, 아빠! 네. 오, 그래. 오늘 옷이 그게 뭐니? 야, 오늘 좀 꾸며봤어요.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해서 셀럽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오, 어, 그래. 어, 리아 친구들이구나. 어, 반갑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 무슨 날이니? 왜 우리 집까지 왔어? 리아가 맛있는 거 해준다 해서 왔어요 아이 나는 아니고 우리 엄마지 어, 맛있어? 너, 너 그만 데려오라고 넌 뭐야 아요루루너방 어? 어? 청소했어? 안 했는데요 아니 방 청소해야지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던데 그래도 엄마가 치워주니까 안 해도 돼요 <웃음> 아 그래? 아 근데 우리 와이프가 목욕물을 받아놨겠지 나아이가 들어가는 데 마자 목욕해야 되는단 말이야 여보 나 왔어 애들 애들 친구도 왔다 어 여보 네 어, 어, 어, 여보 여보 여보 어. 목욕물 받아놨어 나 맥주 한 잔도 해야 되는데 맥주 준비 되어있겠지 아 엄마 빨리 밥 줘요 어다다 다 했지 아 빨리 좀... 밥 줘요 밥어 친구들도 할 말이 있니? 아줌마가 그렇게 요리를 잘한다면서? <웃음> 하나만 좀 내어봐봐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웃음> 리아 요 나는 김치전이 먹고 싶네 아 여보 나 어쨌든 오늘 맛있는 거 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치킨하고 샌드위치도 준비되어 했으면 좋겠고 말이야 그리 뭐? 아이 엄마 여기 청소 상태 이게 뭐야 아 진짜 뭔지 짱맞네 엄마 청소 다시 해요 어휴 진짜 이, 이 정도면 깔끔하지 리아야 <웃음> 어이 TV 위에 먼지 봐! 아, 진짜 극혐! 아우! 자로워서 살수 있잖아! 여보 어쨌든 나 배고프니까 저녁 좀 준비해줘! 여보! 아 미안한데 나 오늘 좀 피곤하니까 여보가 대신하면 안 될까? 아 여보! 나도 일하고 왔잖아! 당신 일은! 살림하는! 그런 거라고! 음. 뭐? 살림하는, 어, 어, 당신은 직업이 살림이니까 살림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뭐? <웃음> <웃음> 우와, 아주 마음금 뭐? 얼마 받아요? <웃음> 지금부터 잘 들어! 저, 어? 어, 오늘부터 제가 집안일안 하기로 했어요! 어? 어? 애들이랑 당신은 내가 살림하는 로봇으로 보이죠? 응. 아! 어? 어? 에. 에. 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집안일 안 하고 저를 닮은 로봇 청소기 미오 넘버 파이브가 청소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세요 뭐... 어? 뭐지 새로 나온 5. 가전제품인가? 음? 그게 뭐야? 어? 어? 어? 어? 어쨌든 저는 나가서 오랜만에 휴가를 보낼 테니까 우리 넘버 파이브랑 잘 지내봐야 알겠죠?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아줌마보다 이쁜거 같은데? 맞아 야 로봇 빨리 밥내와 밥 내놓겠습니다 오 말잘들어 야 두버, 그럼 두버, 앉아 앉아 두버. 앉아 아이고, 아 바로. 빨리 밥내와 미호 너이브가 우리의 살림을 도와줄건가 봐 이제부터 오늘 아, 먹을 야. 밥은 야. 맛있는 귀때기 맛있는 <웃음> 귀때기입니다 이게 뭐야 아 사람근데 이거? 이걸 에? 어떻게 먹어 미오 넘무 파이브 어? 어디서 났어? 요즘에는 보면. 육회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 어, 어떻게 아. 먹으라고 만들어 야 아, 아, 아. 이게 기계는 고장 났을 거래 때리면 말을 듣거든요 아빠? 아, 아, 아, 아무래도 미오 넘무 파이브가 음식은 잘 못하나봐 청소를 부탁하자 우리 어때? 미오 넘무 파이브 요루루방하고 리아방하고 이거실좀 좀 이렇게 싹 청소 좀 해줘 알겠지? 먼지가 가득하다 알겠슴다 아, 지럽피기아지럽피기미너오바이브가음 청소를 좀 잘하는거 같기도하고 어이 응. 응. 어기에 먹어봤더니 마가리 온대 널어 쓰레기 좀 내려버리고 와 쓰레기 말입니까? 응 그래 쓰레기 좀 버리고 오렴 고장났다 고장났다. 자기 발견 완료 총 다섯 명. 이름맨요루라기이야 죽을 때 땡땡이. 에? 응? 를 이래. 불태운다 어? 잠깐만. 어, 우리가 쓰레기인 어, 어, 줄 알아봐. 어서. 조조조 조. 조조조조 조. 로봇 고장났다. 말이 <듀드> <나도. 듀드> 이러면 아무래도 저 로봇 청소기 포장이 난것 같은데, 자, 저 로봇, 저 로봇 청소기를 피해서. 왕가요 아저씨 아저씨 마누라 너 미쳤어 로봇청소기야 <웃음> <웃음> 어 어, 우리 쓰레기가 아니야 로봇청소가 <웃음> 왕큰쓰레기 왕큰쓰레기 <웃음> 왕큰쓰레기 야 우리를 지 우리를 쓰레기로 알고있어 어 아무래도 저 로봇청소기 고장나가지고 우리가 쓰레기인줄 알아봐 빨리 여서 탈출해야겠는데 아저씨 어 뭐야 저 녀석 일로 오고있잖아 로봇청소기 오고있다 때르때르때르때르때르 <목소리> <띠르> <목소리> 넘어가자 넘어가자 오케이 야 우르르 빨리 여기서 저기있어 저기, 저기, 저기 로봇청소기있으니까 저기 빨리 탈출하자 <목소리> 이 집에서 탈출하려면은 집키 4개가 필요한데요. 4개를 가지고. 어! 어! 어! 아, 여보,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뭔지 알아줘, 뭔지 알아줘, 지알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빠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왜왜왜왜 <웃음> <웃음> <웃음> 왜, 왜, 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우린 저기 아니야. <웃음> 엄마가 엄마가 그렇게 된 건? 어? 엄마 그렇게 된게한건 로봇 청소기야. <웃음> 로봇이 그렇게 된건 아빠 <웃음> 로봇이 왜내 탓이야. 로봇이 고장 난 건데 왜내 탓이야. 아빠 탓이야, 아빠 탓. 진짜 나 죽는다고. 아빠 탓이야, 아빠 탓. 야, 쟤좀 밀어 봐. 야둘다 가라. 쯧. 이게 뭐야, 이거. <웃음> 아! <웃음> 아, 아저씨 아저씨 일로 봐 아저씨 왜왜왜 왜, 왜? 제가 아까 이상한 걸 주웠어요 여기 어디야 근데? 이거 봐봐요 이거 받아가라고요 아저씨 이게 뭔데? 아 이거 집기인데? 어세 번째 집기를 얻었구만 식물 쓰레기 제일 좋아. 대박이야. <놀람> <놀람> <놀람> 십니까? 요청은 저희 럭스 서비스가 아닙니까? 오... 어. 어, 끝다 어? 아! 어! 와! 어? 어? 아, 우리 다 갇혔어. <웃음> 아, 우리 망했어. 아, 우리 로봇 청소기 다 잡혔잖아. 어떡할 거야. <웃음> 어린 소각당할거엔도진주 있니? 엔도진주 있으면 나갈 수도 있어 달린 어?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깜깜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어, 아빠 여기 여기 선물이야! 뭐지? 어 너무 소네 명령하신 대로 모든 쓰계를 제왈남처리하겠습니다! 이대로 불 때려버리면 딱이겠군요! TNT를 설치해줘요! <웃음> 아문제어줘 로봇청소기야 문제어줘문제어줘로봇이기가 우리를 이제 소각할건가봐 무서워서 <목소리> 나가자 얘들아! 저희는 쓸모 있는 인간이 인간이옵니다. 절대 원래 분리수거 해야 돼요, 이 바보야. 그래, 분리수거를 해야지. 그러면 특별히 재활용쓰레기 한 명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나미입니다.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멍청대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로봇 청소기 엄청 화날 거야. 잠깐. 잘 가라. 안 가네. 우리 아! 아빠들. 저는 잘못 없어요 내가 다른 명만 살 잘못 살려다했는데 너희들이 너희 진짜 고야 너무 무서워! 어 <목소리> <오>, 이거 보도다. <목소리> 첫 번째, 세 번째. <목소리> 이제 진짜 안 잡혀야겠다. 무서워. <목소리> <목소리>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한 개만 찾으면. 푸드가 푸드가 푸드가 푸 이 엉덩이로 봐 오, 무서워 엉진이로봐 렌즈 치지 않아 이걸 부셔받고 널 죽여버리겠어 저기 뒤에 뒤에 파란 쓰레기가 있어요 파란 쓰레기 잡으러 가세요 <웃음> <웃음> 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야. 아저씨 제가 아저씨 양말 밑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뭐야 비밀번호 다 찾았어 이러면 벌써? 3, 2, 2, 뭘 깜짝이야 이 아저씨 왜 이래 이거 아야? 예! <목소리> <목소리> 이 번은 다 찾았다. 아저씨 이걸 같이 받고 가는 거예요. 이거 신속이거든요. <목소리> 자,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무서운 소리가 나요. 빨리 들어와. 아저씨 또 무슨 말그이서 가능됐어요. 오! 잠깐만, 가다 가요. 여기서 레이저 들켜놨어. 어우, <웃음> 미이야 아무래도 로봇이, 로봇이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 같아. <웃음> 엄마 슬퍼, 맨날 엄마는 맨날 감정노동, 엄마는 맨날 밥만하고 맨날 청소만 해. 엄마는, 엄마는 아무도 공개 못 해. 어 <웃음> 아빠 저거 엉덩이에 공기청정기 달려있는데요? <웃음> 공기를 청정시키는 로봇인 거지. 하지만 우린 열쇠를 다 모았다. 나가기만 하면 돼. 살아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아빠 저좀 보세요. 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 나 아, 진짜 나겨 나가서 망중 보고 와. 에이? 근데 저한테 좀 심한가? 문제라. 아이다비밀비밀다 찾았으니까 망중 보고 와. 문라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 잡았지? 뭐 잡았지? 야 고르지? 아, 야대야가 보고 와 이제 에 아저씨 저거 뭐 이상한 목이 보이는데요? 야 이거 부시면 어떻게 우리 어떻게 나가 으헤헤헤헤야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어떻게 나가! <웃음> 저희나갈수 있죠 어떡해 한테 하라고 했어 네 아래를 부시고 나가자 근데 이러면 우리 다 어떻게 살는데 야 빨리 걱정하지 마지 여기 앞뒤지 야야야 일로 가지마 일로 가지마 일로 가지마 일로 가지마 여기서 네 오른, 오른쪽으로 괴물이 가면 탈출굴로 가면 돼 아니 근데 저한테 좀, 저한테 좀, 저한테 좀 좋은 생각 있어요 뭐지? 제 얼굴 좀 봐주시겠어요? 저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귀여을이용한야쉬 음. 뭐하지? 온다 온다 쉬쉬쉬.. 안 돼? 제가 가볼게요 음. 야 유인해 그럼 저는 어떻게 살지? 쉬프트 풀고 가야 돼. 그래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올라 올라 올 하하하하하! <웃음> 미아의 비명소리만 들릴 뿐이야. 많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어 뭐야 이 까시 뭐야 이 까시 뭐야 까시 뭐야 까시 뭐야. 어 까시 뭐야 까시 뭐야. 어이 까시 뭐야 까시 뭐야. 한, 어, 이, 일. 뭐지? 여기 진짜 단미호가 있어. 여보 여기서 뭐해? 단미호 로버가 나를 가두고 자기가 진짜 단미호가 되려고 해. 저 로봇을 물리쳐야 해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자 그래 빨리 빠져나가자 여보 빨리 따라와 가자 어, 저 로봇 봐봐 너무 시끄러워 여기 방망이가 있군요 방망이로 혼좀 내켜줘야겠는데 와라 와라 이 가짜 로봇아 오 <웃음> 오! 어, 됐다. <웃음> 여보 정말 다행이야. 하, 하와터면은 어, 로봇한테 뺏길 뻔했어. 자 이렇게 로봇이 된 엄마를 물리치며 <웃음> 자 오늘 아오니스 때 끝이 났네요. 노루로 도망쳐 <웃음> 뿅 구독 뿅 좋아요 <웃음> 안녕